유튜브 친구들 하위 8월 한 달간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 그리고 댓글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각 세분께 KFC 상품권을 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FC 아 역시 그 명성에 걸맞는 그런 너무 맛있는 맛이었고 정말 프레시한 그런 느낌이 가득한 햄버거였습니다. 더 프레시 패스, 헌개처럼 가서 탈수 있는 겁니다. 팔로미 <웃음> 지금 제가 온 곳은 어, 매직 마운틴 이고 여기 어, 더 플래시 패스 라고 어,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탑승할 수 있는 이런 티켓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플래시패스 할수 있는 팔찌입니다 이거는 플래시패스라고 해서 어, 모든 줄에 90%를 90 앞으로 가서 놀이기구를 탈수 있습니다 거의 줄을 서지 않고 탈수 있다는 거겠죠?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네, 예약이 가능한 거죠? 타고, 이제 싶은, 타고 싶은 걸 찾고 있어요 아 어, 바이퍼 6명 예약하고 싶냐 이렇게 그래 예아 네. yes 어 reserved 했다 오케이 good 어 이제 가면 돼요.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, 이 구역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죠 원래 여기가 바이퍼 타는 곳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플래시 패스는 저쪽으로. 로어링 래피라 아, 아 에서, 이 라이프 에서, 놀이 라이프 에서, 놀이 라 우리 운이 좋네! 아, 왜, 왜, 왜, 왜. <웃음> 다 젖었어. 아, <웃음> 자, 지금부터 탈 거는 타츠 타러 갑니다. 와 이건 어떤 거지? 야, 나, 이거 못쥐을쥐 같은데? 아니 쥐가, 쥐가, 가가가가가 干嘛